안녕하십니까 범행입니다. 어, 절에 가면 여러 전각들이 있어요 여러 전각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계신 집을 우리가 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전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그러면 그냥 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어, 그냥 부처님이 이러면 부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그렇지 않죠 어, 이제 보통 절에 갔을 때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일종의 어떤 불가를 증한 어떤 어른들의 통칭입니다 통칭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각 불가를 이루신 여러 부처님들마다 각각의 고유한 불호가 즉 부처님 이름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어, 각 지금 전각에 있는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찰에서 전각을 지을 때또 불상을 조성할 때는 그 불상에 해당되는 부처님을 상정하고 점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불상이면 다 똑같은 부처님이 아니고 처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불상을 조성하고 그곳에 점안을 할 때도 불처, 석가모니 부처님을 청했다면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불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정각 이름이 뭐냐면 대웅전이에요. 대웅전, 큰 영웅, 큰 어른이 계신. 정각이란 집이라는 것이죠. 의미죠. 그래서 대웅전 여기서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보니까 부처님이 계셔서 어, 보배보자를 이렇게 써서 대웅보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절에 가든 이제 대웅보전이 있는 곳이 많은데, 대웅전이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가 불교문 중에서 대웅 큰 영웅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웅전은 딱 여러분들이 항상 가시면 그 정각에 들어가실 때는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께 오늘 들어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이란 집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각을 딱 들어가시면 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보통 절에 가면 어 불상, 그러니까 부처님 형상이 이렇게 세 분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세분 중에 그럼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느 분이신가라고 또 고민하실 텐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원래 집주인이 가장 어, 가운데 자리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웅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왼쪽 오른쪽에 모, 모, 모셔져 있는 부처님들이 어, 아니면 여러 보살님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은 뭐 협시 보살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 분도 있고 좌보처, 우보처라고 얘기도 어 얘기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어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각 전각 그 조성을 할때 조성하신 분들의 그런 의중에 따라서 어 여러 다른 분들이 조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 좌우에서 보좌를 하신 분은 문수 보살님과 보현 보살님이시지만 어 전각의 형태 따라 아니면. 그 취지에 따라서 대웅보전에서 좌우에 어,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또그 이외의 부처님을 모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꼭 정해진 건 아닌데 그렇지만 반드시 대웅보전에 가면 대웅전에 가면. 가운데 계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니까 큰, 영웅, 큰 어른이시죠 불교 문 중에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무조건 대웅보전 대웅전에 가셔가지고 어, 부처님께 다 인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예경올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어, 세번 절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정각에 들어가셔서 합장해서 합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어, 반배라고 하죠 고개를 숙이면서 허리를 숙이면서 부처님 아무개 어, 누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제 요렇게 말씀을 올리고 이제 우리가 그큰 어, 어른들 집안의 큰 어른들 만나뵐 때 어떻게 해요? 집 밖에서 뵀으면 아이고 어른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인사드리죠. 어 그런 게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반배라는 것은 그렇게 드리고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 방에 들어가면 이제 어른이 이제 딱그 상석에 앉으시면 어 이제 아이들 불러가지고 어른께 얼른 인사드려라 이렇게 밖에서 인사했는데 인사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때는 뭐 하는 거냐면 절드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집안 어른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뵐때 시골에 내려가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절을 이렇게 1배씩 이렇게 올리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사실은 사라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절에서는 부처님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는 그 절을 올리는데도 어, 보통 일반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는 절을 한번 올리죠 어,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절을 두번 올립니다 그리고 이 어, 부처님께는 삶과 죽음을 모두 넘어서 영원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신 부처님께는 세번 절을 올리게 되는데 이세번 절을 올리는 거에,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을 수가 있는데 어, 불법성 삼보의 의미를 어, 담아서 예경하는 의미도 있고 또, 부처님의 몸인, 어,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의 개념에 인사를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어, 어쨌거나, 부처님께 인사를 드릴 때는, 가장 위없는, 어, 경치에 이르신, 위대한 스승께 인사를 드릴 때는, 세번 절을 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번 인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대학이나 그런 곳에서, 어, 부처님께 절하는 법 불교의 절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절에 대한 것인데, 어, 절을 그러면 이제 얼마나 하면 좋습니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 보통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전통에서는 어, 절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좋은. 어, 예로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 한 유명하신 아주 훌륭하신 스님께서는 또 이제 삼천배를 많이 시키셔서, 어, 이 저를 삼천배 어, 하는 것이, 어, 많은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 당신 삼천배 한번 해봤어? 뭐, <웃음> 이런 것이 좀 뭔가 자랑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께 그러면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저를 세번 드리고 나서 아니야 나는 부처님을 이 사모하는 마음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주 남들보다 크니까 100번을 절해야겠다 좀 의미를 담아서 108배 절을 해야겠다 아니면 1000배 3000배를 절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그 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오죠 저를 왜 하는 거죠?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집안의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는데 아, 어르신이 너무 좋아요 간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좋아서 이 어르신께 집안 어르신께 인사를 드릴 때 저를 한번 하고 나서 아, 야냐, 내가 저를 우리 어른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저를 두번 해야겠다 하고 저를 두번 한다고 쳐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어 아이고 그놈 나를 참 많이 존경하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웃음> 꿀밤 한대딱 때리시면서 이놈아 내가 죽었냐? 저를 <웃음> 두번 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어, 모든 것에는 어떤 정해진 법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절을 올릴 때도 딱세번 절하는 것이 사실은 정해진 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나 넘쳤다면 그세 번을 하는 그 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담으십시오 제가 이 많은 불자들이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합장하는 모습 반배에 올리는 모습 삼배하는 모습만 봐도 아 이분이 어떤 불자구나 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느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처님께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 절을 올리게 된다면 이세 번의 절을 더욱더 정성스럽게 하셔야 되지 횟수를 늘리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저도 어, 108배, 500배 1,000배, 3,000배를 해봤지만, 어,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해보셨는데, 한 50배, 100배 정도 딱 되기 시작하면, 어, 어떻게 되냐면, 어, 머릿속에, 어, 부처님이 사라져요. <웃음> 어, 한 500배, 1,000배가 넘어가면, 이 힘든, 힘들다는 생각 이외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 500배 1000배 이렇게 저를 많이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운동을 하는 느낌이에요 운동을 하면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운동을 이제 어, 횟수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어, 잡념이 없어지고 어그 운동하는 그그한 생각만이 일, 일어나요. 어 절도 마찬가지로 500배 1000배가 넘어가면 어 그냥 절하는 것 밖에는 안아안 아, 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불교는 이제 무심의 상태, 일심의 상태로 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절을 다시 묻겠습니다. 절을 왜 하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다른 모든 부처님들께 인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절의 목적하고 달라지는 것이죠. 절에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을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절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부처님께 인사 드리는 거, 예경 올리는 거, 인연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 저는 500배하니까 어, 더 이제 부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 마음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 500배하는 그 수행자 저라는 불자의 마음속에 과연 부처님이 담겨져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어, 다시 반문을 하겠습니다 만일 500배 1000배 3000배를 하는 중에 오직 부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일심이 된다면 500배, 1000배, 3000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에와서 부처님께 인사드릴 때는 많은 횟수를 하지 마시고 3배를 드리되 3배를 정성껏 들으셔야 됩니다 정성껏 들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절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음 물론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이렇게 절을 드리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이제 어,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불교 예절 때 여러분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 공부하시고 좀 들으실 문제고 일단 부처님께 와서 이제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것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어 기존에 이제 신도분들 우리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늘 너무 당연한 얘기고 쉬운 얘기라 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나가는 어떤 내용상 이제 꼭한 번쯤은 해야 되는 얘기 얘고또 이것은 꼭 이런 신도분들뿐만 아니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기도 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감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